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현동 인쇄골목 안에 있는 과산인쇄라 합니다. 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물이 누수가 돼서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 원래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비용을 들여서 하기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좀은계기 인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이쪽이 지금 다 이렇게 예, 예. 여기는 진짜 수리를 예. 화장실하고 이어져서 여기까지 수리를 다 하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지금 딱 봐도 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무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맘만 먹고 있었어요 비 오면 걱정이고 화장실을 아, 쓰질못하니그 사람들이 또 불편한 게 많았었는데 이번 수리하게 되면 그, 그런 불편한 음. 상황이 많이 없었을 것같아 부장호장실은재대식이었는데좀 자변식으로 바꿔 바꿨고요. 바닥도 세면으로 돼 있던 건 타일로 공사하게 공사들 많이 좋아 많이 좋아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제대식으로 쓰다가 지금 자변식으로 이렇게 하니거 너무 좋아 하나고. 하나, 하나. 이번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신 거에 대한 만족 하시나요? 예예 만족합니다. <웃음> 혹시 수리하는 게 어디 어디 수리하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조명을 바꾸고 에어컨 교체를 하는데 에어컨 밖에 없어서 겨울에는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히터 두 개를 가지고 못고 버텨서 겨울에는 석유난로를 태워 가지고 겨울을 버텨야 돼요. 에어컨을 빼고 냉난방기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난방기하고 저것만 가지고 지금 버티신다는 거죠. 네. 겨울이 네. 엄청 춥겠네요. 네. 겨울에는 네. 이 창이 다후창들이다 얇아가지고 겨울에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울에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이 조명이라든지 에어컨이 이제 그 노화된 에어컨이 있었고 난방기를 여러 개를 썼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석유난러를 썼었는데 석유랄로라든지 이런 거는 화재 위험성이 높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죠공사에서 변화가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합격하죠. 왜 그러냐면 이 조명이 밝아지고 냉난방기라든기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번 사업 자체에 만족하시나요? 네. 예, 예, 아주 감사니다 이번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 등을 확인해서 거기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떤 곳을 수리해야 되고 외순이 하는 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변기나뭐 이렇게 샤시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았어요. 변기 청소해도 청소한 것 같지도 않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보시면은 뭐 앉으면은 공간이 좁아서 좀 밖으로 좀 넓게 공간을 넓힐 예정이고요. 배전함이나 이게 노출되어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좀 정리할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샷시나 출입문도 좀 넓힐 예정이에요. 좀 좁아서 여기 좀 넓힐 거고요. 전부 다 고칠 거예요. 저희가 뭐 지원은 500만 원 해주지만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수리할 계획이에요. 기사 후에 전화가 됐는데 해관이 어떠신가요? 너무 쾌적해서 좋고요.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평소에도 표시가 안 나는데 지금은 너무 깨끗해서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번 사업 자체만족하수 있나요? 200% 만족합니다. 어떤 업체신가요주식회사 청운 토탈컴 대표이성근입니다. 가다롭고 책장, 인쇄업동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우리 인쇄업동조합을 통해서 정부 지원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참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리가 너무 비좁고 공간이 너무 비수다 그 보니까 바지를 제가 두번째다좀낫습니다소량을있다 보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걱정하다가 이번에 그 인접성 조합을 통해서 이걸 알게 돼서 모든 것을 시설했습니다. 보니까 예, 모든 게그 천장으로다가 모든 천장에 이어 그 냉난방기를 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공간과 활용이 편리하고 뭐, 뭐 네. 화재 위용도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너무나도 큰 서울시에서 특히 그 인재협동점을 통해서 이제 시설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이제 업체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변화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업체분들이 안족도가 굉장히 크셨어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더 좋은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더 좋은 업체가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많은 업체에 지원을 못하고 한정된 업체들한테만 지원을 하게 돼서 그 점이 제일 많이 아쉽고요 대표 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속으로 많이 뿌듯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업이 계속 꾸준히 지속이 돼서 우리 인쇄인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원을 받아서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업체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